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이었기 때문에 재지가 가해지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진 않는다. <웃음> 못하고 야식을 먹었다 참지 못하고 해야할 일을 제쳐두고 친구와 놀았다 참지 못하고 점 찍어두었던 근사한 옷을 사버렸다 참지 못하고 밤새워 게임을 했다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참지 못하는 것은 함정과 같다 자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고 자백하게 만든다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선택이었기 때문에 재지가 가해지거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 자기 확신을 잃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런 함정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의 요소 요소에 포진돼 있다 시시때때로 유인하며 매혹적인 제안을 한다 특히 하려는 일에 자신이 없거나 회피하고 싶을 때 지루함을 느끼거나 두려울 때 더욱 솔깃하게 접근한다 왜 참아 아 포기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야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니? 등등 쉽게 그 일에서 손을 털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나중에 약해 빠진 자기 통제력을 탓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디다 자기 관리를 통한 통제력에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제어하는 힘이 있다 목표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를 조정하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 위력을 안다면 충동, 걱정, 욕망에 적절하게 통제를 가해야 한다 여사결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고려해 강약을 조절하며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저자 UAE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을 보면 하버드에서 강조하는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법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적인 자기통제력을 갖추었으며 자신의 의지로 자기감정을 조종하고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하는 자기통제력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제력 향상이 필요한가요? 여섯 가지 중몇 개가 속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소심하고 신중해서 행동에 옮기는 속도가 느리지 않는가. 2번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주 탓하는가. 3번 담배나 술을 끊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4번 기분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가. 5번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6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자책하고 좌절하고 후회하지는 않는가. 위 질문에 동의하는 대답이 4개 이상 나온다면 당신은 자제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제력 향상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쁜 정보는 가감히 거부하라. 잘못된 정보는 우리를 종종 함정에 빠뜨리며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거짓말이 천번 반복되면 진실이 되듯이 잘못된 정보가 반복해서 입력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성사실로 받 받아드립니다. 삶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삶을 간파하는 기술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기 몸과 생각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면 삶에 방해가 되는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드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용기가 꺾인다. 위장에 부담을 주고 품위를 해치고 신체와 정신적 활력을 감소시켜 건강까지 해칩니다. 두려움은 희망과 용기를 앗아가며 그래서 어떤 일을 창조하거나 종사하지 못할 만큼 몸과 마음을 세약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이나 실망감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산다면 자기만의 길을 갈수 없으며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기아학 도형은 보는 사람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곱게 뻗은 직선을 다른 이는 곡선과 직선이 합쳐진 반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고 평가한 까닭입니다. 네 번째,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간 하는 간다.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을 믿어라. 할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지 말고 할수 있다. 라는 각오를 다져라. 자기에게 기능성을 부여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문제는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 어려움과 실패에 직면하면 강력한 투지와 굳건한 인내심을 발휘하라. 기회가 왔을 때 가감한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방법을 취하면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은 탁월한 끈기와 의지로 괴로움을 참고 견딘 자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도달한 정상입니다 의지력은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습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든 모두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의지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안내하는 항해사는 자신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인이 되어 자신을 믿는다면 분명 험난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어주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버드의 자기관리법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해 나를 믿고 자신있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